오케이, 어, 왜 몰라? 아. 어, 차막힌다 와, 오늘은 스킨보드를 타러 말리포로 네, 오랜만 박수 이수빈, 오랜만에 여름휴가 여름휴가 여름휴가 어. 스포터가 살짝 젖었네? 자, 다시 말리포로 레고레고레츠고레츠고 아, 어, 드디어 파크 도착 말리도착 됐습니다. 아직 불이 있구나. 어. 스킨보드 타야지. 그냥 말리포 오면 일단 스킨보드 무조건 타줘야 돼. 낮에 스쿠터못 타, 너무 더워서. 여기서 스킨보드를 타고, 이제 바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말리포 오늘 8월 15일 여전히 사람 엄청 많네. 그냥 주말에 오면 사람 별로 없는데, 오늘 사람이 많네요. 물을 잘 봐, 물을, 물을. 어려운 게 아니라 물이, 내가 말했잖아, 물이 한요 정도 있어야 된다고. 자, 유진 어, 지금 좋다, 야, 지금 좋다. 그렇지. 오, 오! 오, 어, 하나 했어. 보드를 던져서 보내. 그 다음에 쫓아가. 오, 좋아. 던져. 받자. 그렇지 <목소리> 오. 오, 좋아, 좋아. 기뻐, 기뻐. <목소리> <너무 좋아, 목소리> 어, 이쪽 좋다. 이쪽. 여기 끝에, 끝에. 아, 좋아! 오! 좋다네! 조금은 안 나야. 어, 조금, 조금다 나. 아, 팍! it's too long it hurts oh. 보니까 한 2시간 놀았는데 어, 교진이 두번 만에 실력 엄청 늘었고 이수빈도잘 타는데 지금 바람이 불어서 서핑 타기 좋을 것 같아 지금 짐이 지금 다 떠네요 <웃음> 스킨보드 끝 뭐야 이거 엉덩이 야 철수 이제 가서 점심 먹고 씻고 점심 먹고 아 스쿠터나 타자고요 와 사람 엄청 많아졌네 자, 스킨보드 타고 왔더니 파크에 사람이 많아요 다 보드네 자 스킨보드 끝나고 자, 여기 파크에 왔어요 전에 영상에 올린 말리포 파크 지금 오늘 연휴라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많은 게 좋아요 네, 많으면, 많으면 좋아 근데 여기 좋은 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규칙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다들 네, 그래서 좋은 것같아 분위기가 좋아요 네, 다들 양보하면서 타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어그 타는 분이,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잠깐 어그를 신었어요 어그를 근데 뒷발 뭐야 2박 3일이라 이어 아, 안정하게 아. 어, 아니 그냥 딱 180도만 돌고 멈춰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다 180도를 돌리는데 그게 아니라 오케이 고 기운 받아가 살짝 놓게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노즈블런트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 오! 오늘 노즈블런트 할수 있을까? 아 말리포 어떻게 밤에 사람이 더 없어, 그렇지? 낮에 사람이 많고. 해수욕철이라서 야간에 조명을 괜찮아요? 켜주는데 조명을 끄고 가야 돼.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아 알아 갱? 예 예. 오, 말 타. 아라 갱. 이와 <웃음> <웃음> 씨. <웃음> 머리 뭐야? 저거 다 몸미나? 아 속도가 부족하다 오. 오! 나도 널리 봐 널리 힘? 몰라 이제 사람도 없고 가야돼 너무 힘들다 아 말리퍼 하루 종일 노니까 우리 12시에 와서 8시간 놀았네 8시간 리어 죽을 뻔하고 오. <웃음> 오 됐어 이제 배고프니까 짐 정리하고 가자 뭐 <웃음> 오늘 컨디지 망했어요 컨디션 컨디 컨디지 망했어 교진이 컨디지 망했어 제 빨갛게 이거는 마이 베이컨 한번만 찍어줘 <웃음> 베이컨 베이컨 완전 뾰족해 그냥 집에 상... 자리포 오늘 당일치기 와 오랜만에. 거의 9 시간 재밌게 놀았네 야상 어. 없이 예 yeah, 집으로 가자고 이제 <웃음> 가자고 레고 레고 맞다. 집으로 가자. 아니, 차 빼야지 <웃음> 못타